안녕하세요 최유리입니다 다가오는 3월 단독 콘서트 샌드샌드를 열게 되었는데요 어,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베가마트홀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공연 되게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, 여러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따뜻한 봄 맞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뵐게요